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성은 물이요 군주 지도자는 배라는 명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성은 국가의 뿌리입니다 바로 민본사상이죠 이 민본사상은 국민을 위한다는 위민사상과 직결됩니다 1392년 조선 건국을 했던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미래의 설계를 했던 책임자였던 정도전 선생은 바로 이 민본사상, 이민사상을 제창하고 한양도성부터 경국대전까지 거기에 이념과 사상을 수록했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백성은 물이요, 제도자는 배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빛이 300년 전 순자는 수족제주, 수족복주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성난 파도처럼 배를... 뒤집을 수 있다 라는 상징적 대화를 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면 찬찬한 물이 배를 띄워서 배놀이도 하고 고기도 키우고 논에 물도 될수 있듯이 계속 지지해 주지만 정치를 잘못하면 성난 파도가 배를 엎어버듯이 군주를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엄중한 경고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죠. 비교단 예로 1789년 프랑스 대임을 보시죠. 누이십유세로했던 독재정권. 이른바 미신과 거리먼 유합적 폭정을 여지는누이십유세를 프랑스의 국민들은 갈아엎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살류혁명 차단정권 무너졌지 87년 6.10 항쟁 2016년 겨울부터 17월 봄까지 이루어졌던 촛불혁명 특정 인형과 정권의 호불을 떠났어 국민의 힘, 백성의 혼이, 정신이 배어있는 현사적 정치적 대격변이었습니다. 근래 우리 대한민국 정치는 조국 법무장관의 처신을 놓고 사본오열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국내적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똘똘 뭉쳐도 어려운 이 판국에 이렇게 흑백 이분법적 갈등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집권층의 책임이 크죠. 정권을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책임이 큰 것이죠. 제일야당 한국당에도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실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본교에 들어오는 정교회에서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민생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과연 이 시대에 시대정신이 날수 있는 정의는 무엇인가 공정은 무엇인가 기획인주는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 무림에 대해서 속현한 답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직권층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칫 이 시기를 못할 몸도 치면 배를 튀 없는 물처럼 미심의 호대 출첵이 있으리란 것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